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현입니다 어, 지금 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일정도 잡혀 있고요 어, 기타 여러가지 일들도 있어서 어, 오늘 출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화건에 어, 대한 얘기예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어 우리가 화원을 하는데 내가 정말로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방송을 했었잖아요 어제 그 웨인 다이어와 아브라함의 대화 어,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라는 어,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었죠 어 근데 그 부분에서 어, 우리가 그럼 뭐야 내가 정말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뭐 그리고 내가 강하다 그리고 나는 뭐 뭐 행복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강하지 않은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나는 부자다 나는 강하다 라고 외치면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반대의 느낌만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공하기에서는 화건을 할때 어떤 것을 하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화건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뭐 대부분의 상황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학원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강하지 않으니까 나는 강하고 싶다 나는 건강하고 싶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학원을 외치겠죠 즉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학원을 외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아 나는 너무나 행복해 학원이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나는 너무 어, 돈이 많아 어, 너무 풍요로워 그럼 풍요학원 한번 해볼까?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본적인 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과연 이 반대의 역효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성공학에서는한 가지 어, 여기에 대해서 또한 가지 굉장히 강력한 부분에 어, 대안책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학원 내에서 감정동사를 놓는 거요 감정동사 어 그래서 가령 나, 예를 들면 나는 부자다 우리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나는 어, 굉장히 어떤 즐겁게 기쁘게 어, 풍요로움을 좀 만끽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쁘다 즐겁다 어, 행복하다 또는 고맙다 감사하고도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동사들을 넣는 거죠 어,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고맙지 않더라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뭐 감사함을 뭐 만번을 얘기한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정화할 때도 감사합니다를 뭐 계속 외치게 하라. 근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외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때즉 감정 동사를 얘기를 할때 실제로 내가 그 감정으로 옮겨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엑스 선생님은 실제로 내가 그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부자가 아닌 상태에서 학원을 하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그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 학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내가 뭐 계속 가난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도 뭐 부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잖아요 건강하게도 살아보고 물론 뭐 가난하게도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오늘의 핵심 요약 어, 말씀드릴게요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원을 하는 상황은 내가 가난하지, 어, 가난하니까 지가난하 또는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학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상태에서 학원을 할 때는 자칫 역효과의 법칙 우주는 나의 느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 내가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어,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한테돌려주다다 어, 그걸 에스더익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을 더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감정 동사를 넣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감정의 상태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실제 감정 동사 넣은 학원들을 어, 보여주시면 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커뮤니티 카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섹세스데이.com 또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이었습니다. 안녕